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정문적답 시간입니다 정문적답 시간은 구독자분들께서 전화나 댓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참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는데 그 같은 질문 가운데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웃음> 가을비인데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혹시 들리나요? 방송에는 청취하는데 방해는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문 적답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사례가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는 행편, 재정행편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사례는요, 대한민국의 노후를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은 물론 다르겠지만 구체적으로는 노후에 집도 없이 목돈 1억금만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부부 모두 60세입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 3천에 월 30만 원을 내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분모다 건강하시는데 건강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200만 원 정도, 아내분은 100만 원 정도, 도합 300만 원을 벌고 있고요. 월 생활비는 오피스텔 월세 30만 원을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벌어서 150만 원 쓰니까 150만 원 정도 저축이나 또는 투자, 즉 재택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이죠.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은퇴를 한다면 즉 일을 하지 않고 못하고 그때까지 벌어두었던 돈 모아두었던 돈으로 앞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까요? 이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월 생활비는 지금처럼 150만 원 정도가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두분 합산, 부부 합산 월 5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월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두분 5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모자라는 돈은 월 100만 원이죠. 이월 100만 원을 지금 가진 목돈 1억 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집도 없으니까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합니다. 임대를 살든, 지금 저는 월세를 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전해왔습니다. 어떤 생각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당장 1억 원을 빌라를 삽니다. 자, 1억 원짜리 빌라가 어디냐? 있 서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서울 아닌 지역에는 아직도 1억 원으로 살수 있는 빌라 많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억 원짜리 집을 사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요 1억 원으로 지금 기준, 지금 당장 1억 원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집값 1억 원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주택연금액이 얼마냐 면 60세 기준 5월 212,030,310원입니다. 자료에 나오고 있지만. 자, 이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한 것이고, 종신지급정액지급형이다라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만약 이런 선택을 한다면, 한네 가지 정도 아쉬운 점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첫째는 지금 가진 1억 건의 전재산을 몰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회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주택연금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억 건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나중에는 언젠가 주택연금공사랑 서로 정산할 때가 이르려면 그때의 집값과 서로 계산해서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황금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낮은 황금성, 즉 지금 가진 목돈을 몰빵을 해버리면 그러다가 지금 60세니까 만약에 큰 돈이 필요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기면 즉큰 치료비가 든다든지 주택연금을 해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해약한다면 그때까지 받았던 주택연금 돌려줘야 하고 또 보증료도 빼야 되고 등등의 손해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연금액이 너무 적죠? 21만원. 이분들의 노후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번째 아쉬운 점은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현금 가치가 떨어지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데 국민연금처럼 주택연금은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서 조금씩 올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에 있어서는 처음에 많이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적게 받다가 나중에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토록 받는 연금액은 총액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동일한 돈을 어떻게 앞에 많이 주고 뒤에 적게 주고 이런 등등으로 어떻게 분배하느냐 문제일 뿐이지 국민연금처럼 물가 인상에 따라서 조금씩 올려주는 제도는 없다, 주택임금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21만원 지금 만약에 가입한다면 돈 가치 하락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죠. 자, 그렇다면 다른 어떤 또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들과 다른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요점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돈을 조금 더불려 봅시다. 지금 1억 원으로 주택연금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돈 너무 아쉽고 조금 전에 네가지 점에서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건강하니까 더 일을 해서 지금 목돈을 또 150만 원 남는 돈을 조금 더 불려봅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건강하다면 좀 재테크를 해봅시다라는 건데 이때 목돈과 월 정립을 구분해야겠죠. 물론 재택하는 방법 다양하죠. 은행 예적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펀더 예컨대 또 ETF 이런 등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투자자분들의 투자 성향 그리고 경험 또 나이 또 다른 재산 상태 등등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겠지만 은행 예금으로 가능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즉 노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 거야. 얼마, 월 얼마를 쓰고 이렇게 살 거야 하는 나름대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소득조건 또 재정행편들을 그 목표에 도달할 때, 도달시킬 때 어떻게, 어느 떻게어 정도의 이자나 수익으로 이 돈을 불려야 될까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런 계산이 나올 때 은행 예적, 예금 적금의 이자 만도 충분하다 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것으로는 불편하다 하면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택해야 되고 또 반대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싫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된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줄여야겠죠 아무래도 은행 이자를 통해서 불릴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이분들의 행편에서 사실 월 150만 원을 부부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많은 돈은 사실 아니죠. 물론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이분들은 월 150만 원 정도를 쓰고 살겠다라고 할 때는 은행 예금 이자만 가지고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더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투자 상품을 말씀을 드렸고 이때 투자도 우리가 은행 예금 아니면 주식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과 우리가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이야기하는 채권형 상품들을 함께 버물려서 혼합시켜서 하는 그런 중립형 상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경험이 없다면 주식형 상품이나 주식형 자산이 아니라 적어도 채권형 안전자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상품 정도로 선택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겠죠. 이것도 목돈과 월정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목돈 1억 건는 같은 혼합형이라 해도 조금 안정 혼합형.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함께 섞어놓은 것이 혼합형이라고 할때 이때 안정 혼합형은 채권 비중이 좀 높은 겁니다. 예컨대 채권 비중이 60%. 주식 비중이 40% 이내 이런 거죠. 또 반대로 조금 적극적인 혼합형은 주식 비중이 조금 높은 거죠. 예컨대 주식 비중이 60%, 채권 비중이 40%, 또뭐 50대 50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목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굴려야 하니까 안정 혼합형, 즉 채권 비중이 좀 높은 거. 반대로 월 적립 150만 원은 따박따박 계속 계속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으므로 목돈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혼합형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설명을 좀해 드렸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5년 후에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 뒤 이분들의 총자산이 2억 6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는데 이때 이 추정치는 어떤 기준이냐 하면 어떤 기준이냐면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운용 수익률을 연 5%로 조건을 주었을 때입니다. 조건을 충족했을 때. 즉, 목돈 1억 원을 5년 동안 매년 5%로 불렸다. 또, 월 150만 원을 매년 5%로 불렸다. 5%, 월 150만 원이니까 1년 같으면 1,800만 원, 5년 같으면 오히려 5, 8, 40에서 9,000만 원이죠. 원금 9,000만 원을 매달 150만 원씩 넣어서 그것을 연 5% 수익률로 불렸다. 또 목돈 1억 원을 연 5%로 불렸다 할때총 2억 6천만 원이 나오더라. 여기에는 오피스텔 지금 현재 보증금 3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 상품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추정했지만 이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점도 꼭 기억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할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이제 65세가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났으니까. 2억건으로 주택을 살수 있죠. 총자산이 2억 6천이 되었으니까 아까 같은 조건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2억짜리 집을 사서 주택임금에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65세 기준 지금 현재 5월 50만 7,250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신지급, 정액지급형일 경우. 거기다가 두 분의 국민연금 합산 5 0만을 더하면 결과적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내 집에 살면서 주택임금이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목돈 6천만원 정도가 생기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노후생활비와 비교해 보면 노후생활비는 아까 15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오피텔 월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집 마련을 했으니까 오피텔 월세 30만 원을 빼면 120만 원이 필요하죠. 120만 원플러서 알파의 자금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65세 기준 5년 후니까 이분들의 현금 흐름이 주택연금 불러서 국민연금 해서 1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그래도 여전히 한 2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이 부족한 20만 원은 목돈 6천만 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라 성격은 듭니다만 왜냐면 총자산이 이제 2억 6천 이니까 2억으로 집을 사고 나머지 6천만 원으로 모자라는 월생활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보장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빡빡하죠? 5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건강하다면 10년 정도 더 일을 해봅시다. 10년 정도 더 재테크를 해봅시다.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면 얼마가 나올지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정자산은 약 3억 3천만 원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조건은 동일합니다. 운용수익률은 연 5%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등 기타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고요. 또오피텔 보증금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5년이 더 불어났죠. 3억 3천만 원. 자, 이것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집값으로 3억 원을 씁니다. 3억 3천 가운데 주택임금을 받기 위해서 또내집 마련을 위해서. 그랬을 때 이분들은 10년 후니까 70세가 되었죠. 70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임금은 현재 기준으로 월 92만 1,570원. 종신지급 정액형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두 분의 합산 국민연금 50만원을 더하면 받을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이 142만원 나옵니다. 이 142만원 불러서 목돈 3천만원의 여유가 조금 생겨있는 행편인데 이것을 이분들이 목표로 한 노후생활비와 비교해보면 자 노후생활비 원래 150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오피스텔 월세 3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은 내집 마련을 해서니까 30만원을 빼면 120만원 그리고 계속 현금,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플러스 알파의 생활비가 더 필요하죠. 자 그런데 70세 기준, 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주택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두 분에 합산하니까 142만 원 따져보면 70세 기준으로 10년 뒤에 이 같은 조건을 달성한다고 하면 원래 원하는 목표치보다 20만 원 정도 초과된 금액 플러스 목돈 3천만 원 정도에 5년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게 되는 셈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은행 예적금을 통해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그 같은 낮은 이자율에도 만족한다면 또 그것이 조금 불만족하고 또 원하는 노후생활비를 낮출 마음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은행 예적금을 벗어나서 투자형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같은 경우에는 손실 위험도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이 점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노후 목돈 1억 원은 있는데 집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분들이 5년, 10년 뒤에까지 이런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정말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두 분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분들은 건강합니다만 감사하게도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이분들의 노후가 지금보다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